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웃음> 나 무서워. 주몽이 신화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 우리가 신화 속에 살았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왜 <웃음> 그렇게 굳이 직접 가서 그걸 밟아보고 게다가 막도 타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시고 나. <웃음> 왜 직접 하셔야 되겠다 생각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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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사님이나 또 우리 이기동 회장님 오늘 초배했습니다만은 또 안경전 회장님 이런 같은 귀한 분들이 주재해 주는 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료나 선업의 위원들이 나쁜 분들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어, 이런 분들이 역사의 의례로 말씀은 그래요. 뭐 항상 뭐안 오도 토임비 얘기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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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실질을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어 진행하는 책에서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에 예그 일대를 김문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친일 사료란가? 라는 어 그러니까 이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다른 여러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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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라도 잘돼서 돈에 미쳐있다는 정신나간 말을 하는 것일까요? 눈이 있으면 세상을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을 버텨온 가게들도 셔터를 내렸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 그리고 그홍위병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일에 의도적으로 억누르면서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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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 부채를 짊어지게 하는 정책을 위주로 내놓고서 나중에 말하기를 정부는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줬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많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도> 예, 그, 그, 그, 당연히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번 고통...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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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야이 아쉽더라. 배경장은 아! 유도부 홈그라운드라고 하시지. 그때 김상만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등장하는데 눈빛 정말 아름답더라. 한스키가 매우 빠르게 도어 달려왔어. 아! 땡!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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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하필이면 검찰 개혁을 주도한 법무장관이었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아까 어떤 의도를 말씀하셨나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윤 총장에게 당시 살아있는 권력투수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첫 대상이 왜 검찰 개혁을 주도하러 간 법무장관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어, 글쎄, 그,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저 뭐입니까 뭐 평가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예, 예. 말씀을 드렸죠. 예. 다만 그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아니 그냥 뭐저 제가 대답했으니까 예. 대답대로 그냥 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하고 안 하고를 음. 떠나서 아마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대로 아예뭐 시청자들이 알아서 잘들으실 것이라고 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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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 정부를 5년 만에 그렇게 말아먹고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고, 책임자 어딨습니까? 책임자는 없어요. 다시 출마할까요? <웃음> <웃음> 실패한 대통령이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며, 그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국민이 만들어준 혁명 정권을 단 5년 만에 팔아먹고, 실패 책임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성공한 사례로 봐야 하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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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일대를 김문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친일사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다른 어른들에 의문 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문제는 학문적 역이니까 의원님. 이거는 조금 전문가. 그러면 이게 가르마가 타진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맞죠? 자신의 주장에를 굽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주장의 문제입니까, 온갖 그런 문제지? 이자들에게 기대라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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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은 누가 해느냐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그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 결국 문재인의 문바 정치가 소멸의 진보 세력을 망친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일이 지금도 안 해요. 지금 통치 기간 동안에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한마디도 못한 정, 정권은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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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 지원도 못해주고 이걸 보고서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문재인 정부 내에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많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그뭐 그, 그, 당연히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번 고통 어 아! 그,